오늘은 갯마을 차차차로 유명한 청화면의 맛집 다섯 군데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났어. 곳은 면당이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그랬지. 오랫동안 아, 큰 성공을 이룬 집들로도 자그리. 유명합니다. 첫 번째는 드라마에서 신미나가 해장국 먹었던 청하시장 안의 식육식당입니다 이거 이게, 이게 국물이 자글자글 있고 이게 이게 특이하지. 고기도 많고. 이 집이 시장 식육식당이 원래 처음에 이렇게 크게 했고 유명해졌고 이 집은 처음에 이렇게 식육식당 안 했지. 할머니 있을 때는 그냥 밥하고 시장에서 나는 뭐 생선 이런 거하 찌개하고 그랬거든. 그래 우리 그때부터 밥 먹고. 얘네 응? 뭐요 지금은 이 집에 고기, 고기가 좋다고 소름나가지고, 저 파는 사람들 여기 많이 온다. 3대 고깃집이 여기, 저 위에 정일 식육식당이라고 있어. 참고리 위에. 그 집에 이제, 원래 제일 유명하고, 온도 엄청 끓었다, 그 집은. 그 다음에 시중 시장 식육식당, 여기 외국 식당하고. 이 드라마 촬영 안했어도이 집에 원래 유명한 집. 고구뭐 맛있냐? 정 <목소리> 맛있다. 맛있다. <웃음> 아지삼싸먹으면더 맛있다. <웃음> <깜짝이야. 깜짝이야>. <목소리> <깜짝이야. 목소리> 아들이 눈치가 아, 많이. 고 <목소리> 자기 엄마가 오늘 <목소리> 하면 <막> 맛있다고 만나 작네. <목소리> 아, 아니 이제 너무 뭐가게 그렇게 안해도 이렇이잘먹 음, 오늘 아들 아, 가 너무 이거 먹으면 다 이때면 아들이 치 엄청 빨라 맛있다고 난리더라 어느 사람 별로 안하거 이게 장니은이집 주소다 7일 7일이 무슨 말인데? 2일 날 7일 날야아장난이 2일 날 12일 날2일날 칠, 일 십칠일, 이십칠일치월이 치질이, 치질이, 치질이, 치질이, 치질이, 치질이, 음, 질이 치질이, 치질이, 치질이, 치질이, 치질이, 치질이, 치질이, 치질이, 두 번째로 서정리에 있는 칼국수 본점입니다. 특산품도 많다. 달국수 두 개요. 어떻게 됐어요? 와, 오늘 엄청, 사 엄청 또 많이 푼네. 그죠? 커피 주문같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 아니다, 오늘. 먹 그래. 아니, 뭐 이런 말 줍니까? 같이 안데도안주아 어떻게 먹나? 에, 아니, 옛날에도 저기 또 오면 한 그릇 더들들온온다니더 들고, 들고 와서 아 이거, 이거, 이거, 알것 같은데. <웃음> 아니,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들이이게이게좀이이걸 그래, 30년 되니까 30년, 22년, 28년 했단 말이죠 아니, 내가 38살인가 이렇게 왔는데 지금 64이야 어. 그러니까. <웃음> <웃음> 쉬지 마가지고 응, 38살에 그때 왔으니까 에이. 진짜 여기 청춘은 묻었지 에이. 청춘은 묻었지, 정말로 에이. 청춘은 묻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뭐 체인점은 그렇게 수도 없이 70, 80분에 매도 어도 아, 처음에, 그냥, 이렇게, 저기, 비약산, 그, 간판이라는 거, 음. 이제, 그거 보고. 어. 큰 성공이죠, 그게 뭐. 성공인데, 음. 이 칼국수 한 가지 가지고 내가 여기서 30년 동안, 음. 한 400명 정도는 왔어. 하루에, 하루에 온 거니. 음. 엄청나네. 저, 네. 네. 그거 차차차, 음, 그거, 변망을 차차차, 네. 그거 때문에 조금 더 오기는 네. 낫지. 근데 음.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전신을 잔집 음. 건너 누문 닫잖아요. 문 닫지. 예, 사람들이 안 다니고. 예. 어, 우리는 아직까지 정도. 직원 하나 안 줄이고, 지난 음. 계속 했던 대로 유지를 해볼 때는 어. 얼마나 고마워요. 아대단하십 그래서. 그래서 그거가 지나고 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또 내가 다시 한번 눈방석에 음. 앉지 싶다. 하하하여튼 <웃음> 아, 뭐, 지금 뭐, 현재로서 벌써 큰 성공을 거두셨고, 앞으로도 또더잘 되길 바랄게요. 가격도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6,000원, 6,000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 이게 면이 또 특색이 있어요. 매끈매끈한 이 맛이. 그 옛날 사전에 일본에 원래 수출하려고 응. 계약이 하고 개발했다 하더라고뭐 했잖아요. 음, 그리고 바지락이 너무 이제 이게 시원, 응. 시원한 맛이 나거든. 이 맛이. 그렇잖아요. 해장으로도 먹고 했는데. <웃음> 그래, 그 기억이 난다. 우리 직원들하고 오면은, 에? 또 이렇게 한 그릇 더 가져와서 또 나한테 제일 많이 줘. <웃음> 아니, 갔다고. 내가 아, 특별히 많이 신경 써준 건 사실이지. <웃음> <그렇게>. 여기하고 또 <웃음> 저쪽에 이제 농공단지, <웃음> 음, 고연, 음, 거기서 오는 그래, 사람들. 그래. 음. 지금까지도 그때 <웃음> 음. 새파란 총각이었는데 장가가 지금은 중물꾼이다 됐다. <웃음> 음. <웃음> 지금까지 보면 가족 같아, 그 사람들은. 뭐 가족 같아. 그래서 음. 언제든지 그 사람들은 내가. 따로 표시를 해가 세 번째는 소동리에 있는 오리 불고기 집입니다. 이렇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채소가 진짜 신한 거를 이렇게 따면 직접 가까워 가지고 이렇게. 아! 찍어줄까? 응? 거좋응 음. <목소리> 이렇게 <아싸. 웃음> 여요 어, 봐봐 아 여기 케일하고 상추하고 배추하고 고추 가지를하게참잘심고 났네 예? 저저 가지도 있고 아 이거 너, 너무 맛있어서 네, 고기도 맛있고 그 때부터 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번째는 윤치과가 있는 청진 옆의 카페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호항하면 생각나는 월포리에 있는 오랜 전통의 무례집 입니다. 놀배의 놀이 세상 오늘은 여기까지 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편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